그래서 돌턴이란 사람은 모든 물질은 아주 작은 쪼갤 수 없는 입자인 원자로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단단한 공 모양의 단단한 공 모양의 원자로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북한 사람들이 이제 원자를 쪼개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원자를 쪼갰다라는 것은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들이 발견됐다라는 건데 최초의 입자를 발견한 사람은 바로 톰슨이란 사람이에요. 톰슨. 그래서 톰슨이라는 사람은 이제 뭘 발견했냐? 바로 전자를 최초로 발견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 그 실험의 이름이 바로 음극선 실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다시 한번 이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내용들 그거 공부를 해볼 예정이고요. 그래서 톰슨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쫙 이렇게 있을 때 원자가 있는데 이 안에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입자인 전자의 존재를 이렇게 발견해 냈어요 근데 요게 원자가 전기적으로 중성이잖아 어, 전기적인 성질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 마이너스 띠는 입자가 이렇게 군데군데 박혀 있다면 플러스 전하를 띠는 입자들도 이렇게 군데군데 박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 그래서 아 푸딩 속에 박혀있는 건포도 모양이라고 해서 푸딩 모양이라는 원자 모양을 제시했습니다 를 뭐. 우리나라에서 발견됐다면, 백설기 모양 그랬을 수도 있겠죠? 백설기에 검포도 박혀있는 모양. 자, 그래서 이 이후에 전자를 발견하게, 이 전자를 발견했고, 이 이후에 아주 대단한 사람, 러더퍼드라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이 사람은 엄청 위대한 사람이에요. 엄청 여기저기 자주 등장을 합니다. 나중에 여러분 고의 화학 교과서 보시면요. 우린 기본적인 내용만 하고 있으니까 어, 여기만 여기만 나오게 돼요. 그래서 러더퍼드는 톰슨이 주장했던 군데에 군데 이렇게 플러스를 띄는 입자가 여러 군데 박혀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중심에 플러스 전화를 띄는 입자가 모여있어 라고 해서 원자핵이라는 것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 요게 바로 러더퍼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러더퍼드는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라는 걸 하게 돼요. 원자에다가 알파 입자를 쌌더니 알파 입자가 산란되더라 퍼진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서 원자핵이라는 게 밝혀졌고요. 그거는 조금 있다가 역시나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이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은 톰슨의 원자 모형과 거의 비슷한데 차이점은 중심에 이렇게 플러스를 띠는 원자핵이 존재한다는 걸 알아냈지. 그리고 그 주위에 마이너스 전환을 띠는 입자들이 슝슝슝슝슝 슝 슝슝슝 이렇게 돌고 있다. 아 마치 태양을 중심으로 행성들이 공전하는 행성 모양이라는 걸 이렇게 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보호라는 과학자가 등장을 하게 돼요. 보호 자이 사람은 이제는 전자껍질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냥 무작위로 도는 게 아니라 전자 껍질 안에서 이렇게 돌고 있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여기 뭘 통해서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서 이제 보는은 그냥 러더퍼드의 입자 모형같이 그냥 도는 게 아니라 원자가 이렇게 있고 중심에 원자핵이 이렇게 있다면 이 주위에 일정한 궤도를 이렇게 돌고 있다. 전자가 이 일정한 궤도를 돌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전자 껍질 모양, 전자 궤도 모양이라는 걸 제시를 했어요. 3차원이어서 이렇게 보이지만 우리는 보통 그릴 때는 아 껍질 껍질 껍질 뭐 이렇게 표현을 하지. 이 모형이 바로 보호의 원자 모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그리고 화학에서도 거의 대부분이 보호의 원자 모형을 설명을 하는데, 자, 근데 이것도 조금 치명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현대, 어, 현대적 모형이라고 하죠. 현대적 모양. 현대적 모형이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는데, 저, 봐봐, 여기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어. 친구들한테 설명할 수 있을까? 그게 안 돼. 이 전자는 빛과 같은 속도로 엄청 빠르게 움직이고 있거든 그래서 얘는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걸볼 수가 없습니다 어, 대충 우리는 원자핵이 이렇게 있다면 원자핵이 있다면 전자들이 여기를 이렇게 돌고 있는데 정확한 위치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 원자핵이 주위에 전자가 요런 식으로 분포해 있을 거야 여기에 있을 확률이 되게 커 라고 해서 전자 그룹 전자 구름 모양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아, 전자가 발견될 확률로서 나타낸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오비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음 주까지 해서 아주 자세하게 배우게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상한 게 있죠? 양성자와 중성자의 발견 어디 있을까요? 양성자와 중성자의 발견은 이때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아주 소수 학교 빼고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발견에 관련된 실험은 따로 이야기를 언급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시험 대비 때문에 간단하게 언급을 할 텐데 우린 기본 개념이니까 여기서 할 거고요. 그리고 어 끊자면 여기서 이렇게 하나 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하나 끊을 수 있고요. 그 다음 오비탈 모형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요 파트는 어 뭐랄까요? 점수를 거저주는 그런 파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톰슨의 응극선 모양, 러더퍼드의 알파 입자 산란 실험에 대한 문제는 완전 기본 공짜 문제. 그럼 반대로만 절대 틀리면 안 되는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는 동지들이 많이 있어. 근데 이런 거 틀리잖아? 그럼 되게 외로워져. 주의에 없어, 틀린 사람이. 어, 그만큼 아주 치명적이면서도 쉬운 그런 파트가 되겠고요. 여기가 또 문제입니다. 보호의 원자 모형. 보호의 원자 모형에서도 문제가 옛날에는 많이 출제됐는데 교과서가 바뀌면서 이 파트가 사라졌어요. 기본 개념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요세개 디테일, 디테일한 내용들이 있거든? 그래서 효과 사라졌으니까 안 나올 것 같지? 어, 3분의 1 정도. 어, 여러분 우리 근처에 스물 몇개 학교가 있는데 3분의 1 정도는 이 보호의 원자 모형에 대해서는 시험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학교에서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주셔야 거기에 대한 문제도 제공해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여기 에 있는 이 오비탈. 오비탈 모형이라는 건 거의 암기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어, 그래서 아 이때 이 오비탈을 해서 우리가 어떤 원소에 어떤 오비탈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머릿속에서 끄집어낼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어, 나중에 차차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원자 모양의 변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가장 문제에서 여기서 헷갈리게 하는 건 이거예요. 러더퍼드에 감정이 입해야 돼. 어, 이때는 원자 핵만 발견됐어. 아, 그러면 당연히 이 안에 우리는 알고 있잖아.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다는 건 우린 알지만 이 사람 아직 모른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서 에 가장 핵 핵심 핵심 헷갈리게 하는 거는 이 원자 핵이 양성자와 뭐랄까요? 동일시하면서 여러분들을 함정에 빠뜨릴 문제가 대부분일 거예요. 아, 그래서 아, 원자 핵이다. 양성자 중성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꼭 반드시 명심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74페이지에 있는 이제 톰슨의 실험과 러더퍼드의 알파입비션 산란 실험 이런 것들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